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겸 방송인 한추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키을준비하셨나요네네 네,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항상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 일단 2018년도에 카밀라를 시작한 것도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무대를 할 때도 그렇고 레파토리를 짤 때도 그렇고 모든 게다제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댄싱 라인이랑 키워드가 여기 딱 있는데, 요새 보면 스퍼파가 엄청 대세인데 이제 댄스 서바이벌 예능으로는 어떻게 보면 원조이지 않을까. 제가 딱 의욕이 샘솟았던 계기는 미스터 트롯이예요 트로트를 바로 1개월을 배워서 나갔습니다. 저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걸몸소 깨우쳤던 사람이라서 카밀라 때전 느꼈거든요. 미스터 트로트에서 저는 사실 노래 빼고 다 1등이었어요 마이크를 잡아라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엄청 빨리 가요 달리기가 빨라서 근데 그런 부분 뭐 비주얼이나 퍼포먼스 약간 여자 아태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스트로2에서도 엄청 열심히 제가 눈에 띄는 참가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리가 보통 이제 남자분들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김보성 형님과도 의리를 맺었고요 <웃음> 김보성 형님의 유튜브 프로그램두번을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의리 이렇게 다, 다짐을 다 하면서 예, 나갔었는데 똑같아. 똑같아. 여자 김보정이야. 오케이. 아니. 나중에 의리. 의리. 의리. 의리. 의리. 제가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의리 있는 친구들이 많으면서도 제가 또 의리가 있다 보니까 다들 되게 좋아해줘요. 섹시 아, 아네 그럼요. 네. <목소리> 돼지! 아, 제가 진짜 돼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먹을 때 진짜 돼지처럼 뭔가 이렇게 숨만 쉬고 먹기도 하고. 한초님 됐나요? 한초입, 오, 오, 아, 한초입. 오, 요거! 인생까지 어. 나왔네, 오, 인생컷! 오, 오. 어. 어. 이뻐, 인생컷! 제가 그래서 참, 이 직업이 참 힘든 게, 먹는 걸좀못 참아서, 그렇다고 해서 샐러드나 풀떼 이런 건 절대 안 먹어요. 저도 안 먹고, 그거 먹을 바엔 굶는게 나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식탐도 있고, 좀 폭식도 하는 편이고, 약간 좀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진짜 오늘 먹는 거 먹나요? <웃음> 해야 될것 같아요. 배고프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땄어요. 근데 보통 어, 오늘 차끊겨서 내일 갈게요. 이런 거못 해요. 차 있으면. 네, 그러다 보니저전 통금이 항상 10시 9시였고. 근데 거기 매매 아, 기억에 매봉 터널. 매롱이 아, 네, 왜 나왔지? 매봉. 근데 그쪽 길이 되게 잘 뚫려 있어서 한번 글로 이렇게 갔다 와서 너무 좋다 보니까 몇번 밤에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가 좀 많고 매봉 터널 지나서 분당을 찍고 오는 정도.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잠시 학교 이제 교내 축구선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공을 되게 잘쳤때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공격수로 골을 몇번 넣던 었건 기억이 나지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아, 최근에 유튜브에 어떠한 이제 유튜버님이 제 축구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유튜브 채널에 골대녀 출연자분들 것만 이렇게 리뷰를 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전 출연자가 아닌데 제 거를 올려서 리뷰를 해놓으셨는데, 그 조회수가 한 7만 명, 8만 명 정도 됐던,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댓글도 한100몇십 개가 달려있고 근데 댓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쌍수커플이 되게 잘한다고 엄청 유명해요 근데 그분들보다 제가 더 잘한다는 라 댓글이 엄청 수도 없이 많이 달렸어요 음싸움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하체 힘이 좋아요 뭐몸 개그도 그렇고 이제 발재감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스피드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골대녀에 정말 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저는 이제 골대녀에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냐 라는 말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너무 감사하죠 이승훈 PD님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사진 저는 이제 어 사실 요즘엔 인스타그램이 정말 인생의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이 정말 중요한 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으로 먹고 사는 느낌 약간? 인플루언서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봤지만 어 지금은 좀 프로에 가깝지 않나 라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유라이크라는 어플을 즐겼습니다. 이제 유라이크를 제가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기도 해요. 그냥 일반 카메라 사실 실물보다 좀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유라이크는 실물처럼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에 진짜 유라이크 되게 많이 퍼트리고 거의 지분이 있을 정도로. 유라이크로 찍고 나면 어, 사진이 더 이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키워드를 음, 리뷰를 하면서 또 저의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더 돌아보게 됐던 것 같고 잊혀졌던 과거에 대해서도 또 다시 회상을 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잇에서 정말 좋은 분들과 이제 좋은 식구가 돼서 <웃음> 어, 좀 멀리 높게 어, 비상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화이팅!